전야친이전친이전친이 100억을 가지고 100억이요. 네. 진원아 나랑 결혼하자. 음. 하면 결혼을 한다. 네. 이이 10억이 있는 정인이와 결혼한다. 하나, 둘, 셋. 왜 제사비 느리죠 일상의 친원입니다 오늘은 밸런스 게임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되게 많은 유튜버 분들이 유행을.. 뭐라 하죠? 요즘 많은 유튜버 분들이 하고 계시는 밸런스 게임 유행이라길래 저도 한번 해보려고 많은 질문을 받아 봤는데요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질문 중에 가장 좀 재밌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신 그런 질문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오늘 짐, 질문은 제여자친구 정인이가 저기 뒤에서 질문 해주면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주세요. 시작할게요. 네. 바로 대답해야 돼요. 하나 둘셋 하면. 네. 단발머리 정인언니 대 긴머리 정인언니. 하나 둘 셋! 긴머리 정인이로 하겠습니다. 긴머리? 네, 저는 정인이가 단발인 것보다 긴머리가 예뻐가지고 단발도 예쁘긴 한데 긴머리가 훨씬 예뻐요. <웃음> 정인언니 평생 못만나기 대 예수님 평생 못만나기 하나, 하나 둘셋 둘, 정인이 못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그 저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네. 얼른 오세요 말아나타 전도사님 교역자 생활 접기 대 잘생긴 얼굴 포기하기 하나 둘셋 얼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 저는 뭐 그렇게 잘생긴 얼굴을 생각하진 않지만 사역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루 종일 쌩얼로 다니기 대 하루 종일 후줄근한 옷으로 다니기 하나 둘셋 하루 종일 후줄근한 옷으로 다니기 얼굴은 포기 못한다 이거 그렇죠 저는 자신감은 메이크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후줄근한 옷을 입어도 메이크업이 되어 있으면 좀 자신감이 있는 편이 그런 느낌이죠 네. 완성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1억 받고 행교님이랑 절교할 것인가, 어. 아니면 1억을 받지 않고 네. 우정을 선택할 것인가? 아 이건 바로 나오죠 뭐. 네. 하나 둘 셋. 1억 받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 이걸 왜 고민해요? 아 1억 받아야지. 한번 전화 오겠는데? 아, 얘네들 1억 <웃음> 고를 거예요. 찐 친구네요. 네, 자, 다음 호캉스 대 배낭여행. 하나 둘 셋. 그니까 러좀 어디냐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한데 편히 쉬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기 대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기 나둘셋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만나기 근데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쟤도 날 좋아하더라고요 <웃음> 먼저 좋아하지 않았나요? 에? 네? 아 그쪽이 먼저 좋아했잖아요 <웃음> 이거는 다음에 얘기하는 걸 합시다 <웃음> 아, 예, 그쪽이 먼저 좋아했잖아 요 근데 저 먼저 좋아했잖아요 그쪽이 저 먼저 알았잖아요 그쪽이 저 기다렸잖아요 근데 그쪽이 저 먼저 좋아해서 먼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 좋아하기보다 너무 어, 잘생겼네 이런도 있죠? 아 제가 먼저 좋아했습니다 <웃음> 인스타 <접기대. 유튜브 웃음> 접기 대 유튜브 아, 나 벌써 싫어 <웃음> <웃음> 생각할 시간 5초 줄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유튜브 접겠습니다 아 이거, 이걸 가이 보는 분데실례인가 그러면? 근데 이거 밸런스 게임이 원래 아... 그런거죠 근데 사실 둘다 접기는 당연히 싫은데 그래도 사과 한번 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인스타그램이 사실 지금의 저를 더 잊게 만들어 준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둘다 열심히 하면 되죠 네둘다 열심히 하습니다네 <웃음> 다음 깐머리 앞머리를 덮은 머리 하나 둘셋 내린 머리 내린 머리 네. 내린 것도 아니고 올린 것도 아닌 머리를 더 좋아하긴 하는데 위게더 내린 거 가깝기 때문에 내린 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린 머리는 얼굴의 면적을 너무 많이 보여주니까 부담스러워요. 내가 그러니까 얼굴 신경 쓰기 힘들어 이해돼 나도 아, 덮은 머리 좋아해요. 네 좋아요 지금 좋아요? 네잘 네. 어울려요 고마워. 이스라엘 성지순례 4박 5일 대 유럽 배낭여행 9박 10일 와우 하나 둘셋 성지순례 4박 5일 오 이유가 있나요? 제가 유럽 여행도 안 가보고 성지순례도 안가보여서 되게 고민 되긴 하는데 음. 그래도 성지순례 가고 싶으면더 커요 음. 그리고 내가 성경에서 본그 지역들을 직접 보면 어떨까 음. 되게 그런 궁금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성지순례 이스라엘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그렇죠. 배아픈데 화장실이 꽉차있기 네, 맛집을 갔는데 대기줄이 꽉차있기나 오늘 셋 맛집을 가는데 대기 줄이 꽉차 있기로 하겠습니다. 음, 배 진짜 많이 아파 본 적이 나요 아, 상현이 있죠. 얼어슬 한번 쐬던 삐. 너무 취해 <TMI> 많 <웃음> 아, <있는데>. 죄송합니다. <웃음> 자. <웃음> 네. <웃음>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기! 하나 둘 셋!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기 하겠습니다. 아, 쓰기는 안 하시나요? 쓰기는 언젠가 꼭도해볼게요 <웃음> <웃음> <웃음> 네, 저희 어머니가 필사하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필사하시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항상 존경합니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음식 무료! 네! 평생 옷 무료! 음. 옷이나 음식입니다. 하나 둘 셋! 평생 옷 무료! 갑니다. 옷 무료? 네, 옷 무료가 더 값어치가 비싸요 그리고 옷을 부르면 받아서 팔면 되잖아요 내가... 아십가많 구... <웃음> 10편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우기 돼 성경 다 쓰기 하나, 둘, 셋 성경 지금 다 쓰면 되나요? 아까 어... <웃음> 언젠가 아, 쓰겠다 그랬는데 네. 이제 써야겠네 어, 10편이 몇 네. 편이죠? 150편까지 있기 때문에 어, 좀 빡세죠 조금 빡센게 아니라 좀 많이 빡세죠 119편 하나만 다 외우라고 해도 못 외울 거예요 자, 이성을 볼때 네. 몸인지 얼굴인지? 얼굴을 보냐 몸매를 보냐? 네. 하나, 둘, 셋! 몸매 가겠습니다. <웃음> 얼굴이 아닌가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알겠습니다. 몸매.. 아니 잠깐만! 몸매 키도 들어간다면서요? 저는 얼굴이 아무리 예쁘도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부담스러워서 제 키가 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왜? 여기서 키가 컸다면 은안 맞나요? 네? 안 컸잖아요! <웃음> 여기서 갑자기 자꾸 심화 질문이 들어가죠? 네. 선수 보호상 여기까지. 아야 감사합니다. 한달 동안 심령수련에 대해. 오마. 기섭리 한 학기 더 듣기. 우리 학교 분이신가봐요? 망고분. <웃음> 망고님 기억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을 저기 주시다니. 하나 둘 셋. <웃음> 기섭리 한학기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네, 1학년만 듣는 수업인데 이 기섭리가 네. 차라리 이걸 한 학기 더 드릴게요. 심령수련에한 달은. 너무 빡세. 그쵸 많이 빡세죠. 간격 할것 같아. <웃음> 네 유초동부 유초동부 유초동부. 맞냐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우리 얼른 코로나 물리치고 함께합시다. 네 함께합시다. 전사님이 항상 사랑한다. <웃음> 유초동부를 선택했으니까 청년학생부한테 말려들고 와. <웃음> 아, 아, 청년학생부 사랑한다 청년학생부들이 사실 저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어린애 때는 선생님을 보는데 이제 성인들은 자기 삶이 살기 바쁘거든요. 우리 우리 청년성도 그렇게 나쁜 선람가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말안 했어요. 아니 <웃음> 없습니다. 키 185가 되느냐, 아니면 행규님 얼굴이 되느냐. 에이, 이거 뭐야? 그 <웃음> <이게> 질문이에요? <웃음> 하나, 둘. 아, 당연히 키 185인 거 같아. 이뭔 소리야? 쌍고를 지금 다 만두라면님 <웃음> 질문이에요. 아 좋습니다. 노래방 평생 못 가기래. PC방 평생 못 가. 와 어렵다. 어 이거 어렵다. 하나. 둘, 셋! PC방도 생못 갈게 할게요. 어, 노래는 포기 못 하겠다. 아니요. 게임은 집에서 할게요. 어.. 이분이 자꾸 작게 하데 <웃음> <웃음> 무인도에 갇혔는데 한쪽만 선택한다면 사 형제를 선택할 것이다. 진홍, 행교를 선택할 것이다. 하나, 둘, 셋! 사 형제를 선택하겠습니다. 사 형제에게 한마디 그쵸. 하시죠. 근데 이거를 볼진 모르겠어. 특히 주원이형은안볼것 같아. <웃음> 하지만 그래도 난 언제나 형제를 생각하고 있고 항상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응. 형들이 우선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훈훈하네요 파이팅 한국에서 목사님 하기되 성교사 들 하나 둘 셋! 한국에서 목사님 되기 알겠습니다 제 원래 꿈이 목회자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한국 목회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구독자 50만명 되기 네. 교회에 50명을 전도하되 어... 하나 둘 셋! 구독자 50만명 <웃음> 진짜요? <웃음> 네. 전 솔직히 구독이길래 50명 전도하기 할줄아았거든요 근데 이게 뭔가 내 욕심 그런게 아니라 <웃음> 음. <웃음> 제가 또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웃음> 네. <웃음> 더 많은 분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은 50명이 당장 우리에게 오는 것보다 네. <웃음> 더 좋은 그런 영향력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유튜브로 전도하겠다? 그렇죠. 더 많은 그렇죠. 분들에게 더 널리 알리고 어. 싶다. 아, 이런 그렇죠. 더 영향력이 크긴 크겠죠. 그쵸, 그래서 구독자 50만 명을 선택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전도 활동도 하신다는 거? 그럼요. 전도 요 네. 하고 있다는 거? 그럼요. 그래 전도 열심히 합니다. 네, 키 185인데 어깨 15cm. 1 5 c m 잠깐만. 15cm. 이게 15cm인가? 잠깐만 15cm 어깨 여기 있다고요? 어깨 55cm에다가 키 150. 55면 얼마나 넓은 건가? 엄청 넓은 거지. 그냥, 그냥 어깨가 넓은 거이죠 내가 한7 5될거 같아. 하나, 둘, 셋! 185요. 일단 제가 키 크고 싶은 마음이 원래 어릴 때부터 컸고요. 음. 어깨가 15cm면 어떻게 될지 상상은 안되지만 요즘 어깨뽕도 많고 운동하면 또 이제 할수 있으니까 음.. 그치 그치 네, 그니까 러 저는 열심히 한번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음, 전 야친이 전 야친이 전 야친이 100억을 가지고 100억이요? 네. 진원아 나랑 결혼하자 <웃음> 하면 결혼을 한다 네 100억을 포기하고 정인이와 결혼한다 여기에 또 하나 추가할게요 빚지 10억이 있는 정인이와 결혼하기 고민.. 아. 뭐.. <웃음> 하나 질문이라 생각해요. 고민을 할까 싶긴 한데.. <웃음> 아니 하나도 안 해주시길래.. 하나 둘 셋! 왜 대답이 느리죠? 저.. 정인이랑 만나겠습니다. 다시.. 소...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정인이랑 결혼하는 걸 택하겠습니다. 왜냐! 이미 떠나간 사람은 언제든지 떠나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그게 이유인가요? 그쵸. 그게 이유인가요? <웃음> 아니 이것도 이유고 저는 정인이가 좋기 때문에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게 맞아요 제 선택이에요 구독자 여러분 믿어도 되겠죠? 네! <웃음> 구독하신가요? <웃음> 네, 저도 자꾸 구독했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정인이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감동이네요 약간 네, 감사합니다. 저라면은... 정인님 오빠 선택 네, 오빠 좋습니다 <웃음> <웃음> 네. 자 오늘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어렵기도 했고 생각보다 쉽기도 했던 많은 질문들이 있어서 저도 굉장히 즐겁게 답했습니다 많은 분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보고 싶은 영상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음. 일주일 동안 안 씻기 대 일주일 동안 같은 옷 입기 하나 둘셋 일주일 동안 같은 옷 입기 일주일 동안 같은 옷 입고 매일 다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오안 냄새 안 날까요? 해브리지 같은 거못 뿌리나요? 뿌릴 수도 있죠 여기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같은 전... 새기 매일 다른 사람. 당신은 어? 내일은 여러분을 만나러 갈게. 요 네.